까까까까까까까까까잉애맨 로블록스 오늘은 할로윈데이 음... 이 대악마 잉애맨님께서 오늘도 나쁜 짓을 해야겠군 음 오늘은 어떤 나쁜 짓이 좋을까 어 저기 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고마 아이가 있구만 한그 녀석을 납치해서 아주 끔찍한 짓을 해야겠어. 까까까까까까까까 꼬마야, 꼬마야. 어? 누구세요?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아저씨 집에요? 제가 왜요? 그건 중요하잖아. 니네 의견은 중요지. 니네 꼬마야, 니네 이름이 뭐니? 때는 뭐 이름 알려주면 안된다 했어요 음, 그래 위에 써있는 모양이 풀링이구나 그래 아! 어! 음, 풀링아 아 뒤켜버렸어 내가 누군지 아니? 난 대악마 그... 잉여면이라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너희가 아주 끔찍한 짓을 할거야 꼬까까꼬까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꼬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자, 우리 집에 으, 가자구나 으, 우리 집 어때? 분위기 으,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무섭지? 저 나무도 웃고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 나이 태양 마이겨맨님께서너한테좀 끔찍한 짓을 하겠어? 자자 자. 가자! 응? 음, 무섭지? 으, 으, 무섭지? 끔찍해! 무섭지? 무섭지? 우리 집 무섭지? 자 첫 번째, 이 끔찍한 고양이를 너한테 선물해 주지 이, 이게 끔찍하다고요? 그럼 무섭지 않니? 어, 어. 이 고양이 미라가? 자, 지금 보니까 엄청 끔찍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상자 안에서 이셋 중에 제일 나올 건데 음? 이 골든 캣이 제일 나오기 힘든 거야 자, 골든 캣이 나오면 이관 쪽을 가리고 있는 이 미라 고양이를 너한테 줘서 겁을 주겠어 자 너무 좋아, 아니 너무 끔찍해 너무 아, 블랙 캣우아가 아니라 우아악 무섭지? 자, 한방더 먹인다 딱 좋아요. 아니 싫어요. 아, 블랙캣 아, 안 나오네.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럼 너한테 이걸 줘서 너한테 끔찍한 걸 선물해주지. 자, 받아라 아, 으, 끔찍한 하얀색 아양이아아아아아무무서아아아아아아아이꼬아아를 컵을 주었아만 다음 컵을 줘야겠어. 좋아요 아니 싫어요 좋아요 어... 싫어요 자 이건 어떠냐? 얘는 강아지인데 악마다 음, 너 이런 강아지를 처음 봤겠지 무섭지? 악마야 악마 무려 네 처음 봤으니까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너 이게 무섭지 않은 거야? 이 녀석 아직 겁이 덜 아니, 들었구만 너무 무서워 이 악마 강아지널 줘서 너한테 한방 먹여주지 으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섭지? 어 하지만 아직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더 무섭게 해주세요 더자이 고스 드래곤은 어떠냐? 응 그래 무서워 보이는구만 어 잘됐다 얘는 천 로봇스다 으악. 천 로봇스로 한방 먹여주지 자 받아라 이천 로봇스 유령 드래곤을 무섭지? 많이 무섭지? 으, 아저씨 저한테 이렇게 끔찍한 걸 주시다니 열라열라열라 열라, 열라, 열라 무섭죠? 으, 아저씨 이렇게 저한테 끔찍한 걸 주셔도 될까요? 응 네가 겁먹었으면 좋겠어 으, 너무 무서워 하지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뭐 아직 겁을 안 먹었다? 더 필요한다? 안 되겠다 너 이거 스켈레톤 강아지 그리고 이거 뭐야 전갈 전갈 무서운 전갈 어... 너 자고 있을 때 문다 얘가 그리고 해골 해골 오토바이 이것도 한번 먹여준다 너 기다려라 정말 정말 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진짜 진짜 무서워요 조, 좋겠다고? 좋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일단은 으, 무섭다는 뜻이에요 이거 다 산다 이거 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자잘 봐라 자 어떠냐 이 프로펠러 거는 어때 무섭지 이게우 날아댕긴다 <웃음> 날아댕긴다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섭지 내려와 <웃음> 네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자 그러면은 네가 꾸면서 나올 것 같은 이 유령 풍선은 어떠냐 이 것도 주도록 하지 어 귀여워 귀엽다고 아이아이 아, 아, 아, 아, 아, 말이 잘못 나왔어요 너무 무섭단 뜻이에요 그래 뭐더 필요한 건 없고 으... 아저씨 저 진짜 너무 무서워졌을까 이제 집에 가도 되죠?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따라와 으으, 이번이 진짜로 무서운 짓인가? 진짜 너한테 끔찍한 공포를 선생님 이런 걸로 안 오는 아이가 있을 줄이야? 여기 팔팔 끓는 카마솥에 너를 넣는 건 아니고 신비한 어. 재료를 넣으면 아주 좋은 게 나온다고 하더군 이걸로 너한테 너한테 아주 끔찍한 공포를 선사해줄 거야. 잠깐 여기서 기다려. <웃음> 조금만 있으면 돼, 꼬마야. 너한테 그, 아주 끔찍한 공포를 줄수 있겠구나. 됐다, 가자. 어? 자, 여기 있는 재료를 모아야 된대. 버섯. 이건 뭐야? 어, 초코송이? 음, 버섯하고. 뭐야 약간 풀. 그래, 아까 빨리 찾아. 일단 찾아 빨리 1분 30초! 풀때기! 풀때기 하나 찾고! 아 이걸 빨리 넣어야 되는구나! 아 아저, 아저씨! 아저씨 여기 풀때기 풀때기! 나 찾았어 빨리 여기 여기다 풀풀 풀 넣어 빨리! 하나씩 집을 수밖에 없나봐 넣었고 어. 버섯 버섯 난... 버섯 어디있어 버섯 이게 버섯인가? 아 어, 안되겠다 그냥 아무거나 넣어보자 아 아무것도 넣어봐요 아, 어? 없는데? 어 없는데 진짜로? 이거 나와 그냥 아아! 음... 아아 조합을 실패해가.. 아... 아이, 이따다 어제도 이상한 물약이 나오긴 했어 먹어볼까? 아, 먹어봐 아, 야! 먹었더니 야! 아, 야, 어지러워! 야, 잘못 만들었나봐! 아아! 아! 아! 이따다! 아, 왓챠!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꼬마 녀석이 일부러 안 차신거지 너! 일로와, 일로와, 일로일로 아... 도...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안 되겠다 너는 얘가 겁이 없구만 너는 아주 끔찍한 걸더 보여주도록 하지 따라와! 너한테 아주... 지... 너한테 내가 겁먹을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그 사람은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누구죠? 아니요? 그 사람은 목이 없는 귀신이란다 우와... 네가 보게 되면... 네가 좀 있지도... 어린아이라면 무조건 울 수밖에 없지. 따라와. 꼬마야, 이제 그 무서운 아저씨가 나타날 거야. 겁먹지 말라고. 어? 저기 보이지? 아저씨. 목 없는 아저씨가! 어? 진짜! 우와! 저목 없는 아저씨를 따라가야 돼! 아, 아저씨! 저목 없는, 없는 아저씨를 따라가서 이 사탕을 먹어야 된단다 빨리 빨리 빨리 쫓아가 와 맛있는 사탕에오 유령이 생겼는데요? 유령을 피해서 가야 돼 유령을 부딪히면 넘어진단다 자 맛있군 어때 머리 없는 아저씨가 사탕을 주니까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떨려서 눈물이 나오겠지? 응, 그전에 제일빨이 썩겠어요 음 사탕은 좀 맛있구만 자이 아저씨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 사탕 그냥 아우! 답답해! 핫빨 줘라! 아! 아저씨를 잡으면 되는 거네 잡으면 게임이 끝난다 어! 끝났다! 오케이 잡았다 이렇게 무서운 저택에서 캔디를 얻은 다음에 아이템을 사는 컨텐츠였는데 저 꼬마이는 무서워서 아주 달아난 것 같군요 나는 이제 집에 가서 휴식을 좀 쉬어야겠어 그래 고마야잘 가라! 무서웠지? 잘 가! 아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저씨가 준그 미라 고양이도 너무 무서웠고 강아지때도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 꼭 껴안고 잘게요! 껴안고 자면 안 무서운 거잖아! 어, 어 그래! 조심히 가! 아니 겁, 겁주려고 했는데 왜 좋아하는 거지? 이상한 아이란 말이야!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안녕! Thank <laughs> you.